신천지 청년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기독교, 예수교의 회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교주인 이만희교이고 가짜 기독교 가짜 기독교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고 이만희도 믿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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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천지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은 신천지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2단 상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단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상담 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담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신천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방 3개월 과정을 거치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에 성경공부를 하고 1개월에 걸쳐서 다시 입교와 개종교육 상담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에 입교서약서를 쓰고 신천지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 기간을 결정을 할때 신천지 비밀 성경공부 신천지 성경공부를 6개월 이하 했다고 했을 때 일주일 정도 상담을 합니다. 하루 오전 오후 4시간씩에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정도 신천지 성경공부를 했다면 일주일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신천지 성경 공부를 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14일 정도 2단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되었다. 1년 이상 되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1개월 이상 상담을 합니다. 하루 8시간씩 30일 정도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신천지인이 되기 위해서 잘못된 씨, 반, 나무새, 비유풀이라든가 잘못된 성경공부를 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과정에 거짓말, 사기수법, 성경해석의 오류 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요구됩니다. 신천지 성경공부를 하게 되면 약 3개월 정도의 보금방 과정을 걸칩니다 그래서 보금방 과정의 내용은 지역마다 지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초등 과정에서는 비유풀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론에서 성경은 역사와 교훈 애언 실상 이 실상은 성취 성경의 내용이 역사, 교훈, 예언, 실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초등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선과 악의 구분,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참 목자, 사단의 거짓 목자가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참 목자가 말하는 진리를 듣는 성도 사단의 비진리를 받아먹는 거짓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조직과 사탄의 조직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소속이냐 어느 쪽에 소속될 것이냐 바벨론 교회에 소속될 것이냐 신천지에 소속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옮기라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프리를 시작을 합니다. 시반 나무새. 이 비유프리의 목적은 성경을 보는 틀 전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비유프리를 배우고 나면 비유프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구원자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구원자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비유풀이 내용에는 씨는 말씀이다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가지는 제자 잎사귀는 전도자 열매는 말씀 성도 새는 영 양식은 생명의 말씀, 누룩은 교훈의 말씀, 그릇은 사람의 마음, 저울, 말씀,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진 육체, 불, 속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 향로, 향, 향연, 사람 기도, 기도우 상달, 빛, 생명의 말씀, 등대, 촛대, 하나님의 보좌이프 일곱 명, 사명자. 이런 식으로 30일 정도 비유풀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긴 자가 이만이다 약속의 목자 언약의 사자가 이만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다 고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긴 자 이만이를 찾게 되고 결국 이 만일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등 과정, 중등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고등 과정에 와서 요한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은 예언이고 예언은 성취된다. 그래서 그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실상의 내용이 과천 유제열 장막 성전에서 일어난 배도자 유제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에 관련된 실상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천지 성경공부가 끝나면 신천지에 입교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전부 마치게 되면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신천지인이지만 신천지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있으면서 자기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라고 말하는 가짜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천지인들은 예수님도 구원자고 이만희 교주도 구원자라는게 진짜 신천지인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서 신앙하는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2년 3년차 5년차 이 정도 신천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신천지 성경 해석의 오류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이 오류가 있다는 건 알지만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신천지에서는 실상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만희 교주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신천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케이스는 신천지 교리와 성경의 틀린 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으로 자기 지식으로 보완하고 합리화 시켜서 신천지에 있는 신천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신천지 교리가 일치해야 되는데 틀린 부분을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보완하고 합리화시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짜 신천지 청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 상담을 할때 신천지인이 되었던 다른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증인의 JMS 정명석 이제로 구원파, 여화증이이단 상담을 할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청년이 그 집단에서 얼마나 오래 활동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할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할때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에 관련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청년이 입교한 날짜가 언젠지, 입교 후에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청년의 머릿속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교리나 사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만이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서를 적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 내담자에게 상담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지를 한 후에 이 신천지 교리, 확인 및 신앙점검 체크리스트를 주고 신천지 청년들에게 답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를 신천지에 빠진 청년에 이름을 적고 나서 1번 요한복음 1장 1절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창세기 2장 24절 아담은 인류 첫사람이 아니다에 답을 달게 합니다.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새 언약을 지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라고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또 다른 보혜사가 이 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상계시를 알고 비유 천국 비밀을 알아야 구원 받는다 이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이 시대 구원자 이만희 총회장님이 있는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천지 청년이 이 상담 대상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신천지 교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생각이 일치했을 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천지 교리에 대한 정보와 내담자인 신천지 청년이 알고 있는 신천지 교리가 일치했을 때 상담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청년이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 내용은 역사, 교훈, 예언, 실상 실상은 성취 실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신천지의 신천지 청년들은 이 예의에 답을 합니다. 일곱 번째 구원은 지신행 지신 믿음 행함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 대살로니까 후서 2장 3절에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아홉 번째 구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을 이만희 총회장님이 성취하셨다. 상담을 할때 제가 신천지 청년들에게 묻는 질문들입니다. 천상은 영계 보좌 구성이 완성되었고 지상은 육계 보좌 구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이만희 총회장이 14만4천의 제사장까지는 완성이 되고 이제 힘우리를 모으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한 계시록의 18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0장 4절 근거와 게시록 20장 4절의 근거로 본인과 이만희 총회장님이 육체 계시록 20장 4절의 근거로 신천지 청년과 이만희 총회장의 육체 영생을 믿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는다고 생각하는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이만희,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다고 생각하는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감입니다. 교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감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상담자가 당신이 알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확인 작업이 끝나야지만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신뢰 가운데서 상담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신천지 청년들에게 신천지 청년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11번째 계시록 20장 4절을 근거로 나와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 영생을 믿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도 죽지 않는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에 답을 하고 체크를 하게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뒤에 가서 말을 번벅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서명을 받고 체크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진짜 신천지인들은 자신도 죽지 않는다 이만희 총회장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진짜 신천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에 있으면서도 이만희 총회장도 사람인데 죽는다 나도 사람인데 죽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신천지 청년들은 신천지에 있지만 가짜 신천지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열두번째 예수님과 이만희 총회장의 신인 합일체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영이 지금 재림해서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하고 있다 예 아니오에 답하시오 열세번째 육적이스라엘 영적이스라엘 지금은 영적세이스라엘 신천지시대다 육적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영적이스라엘은 신약시대 지금은 요한계시록시대 신천지시대다 예 아니오 열네번째 새하늘새땅 구원의 산 제사장 나라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다 예 아니오 열다섯번째, 둘째 장막, 시온산, 약속의 목자가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예, 아니요. 열여섯번째, 이긴자, 생명나무, 또 다른 보혜사인 이만희 총회장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예, 아니요. 열일곱번째, 지금은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는 추수때이다 예, 아니요. 성경은 2000년 동안 봉함된 책이었으나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를 받고 천국 비밀이 풀렸다. 지금은 성경이 풀렸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는가? 예 아니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아닌 예수님으로 바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으로 바꿔서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종교 사기를 쳤는지 어떤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구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20번째 장로교는 칼빈교 인학이고 계시받은 이만희 신천지는 신학이다 예 아니요 나는 현재 예수님과 이긴자 이만희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가 14만4천의 제사장인가 이 질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서 신천지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JMS의 증명사기라든가 이재록이라든가 이런 구인회, 이런 이단사이비 집단에 빠진 청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구원받았냐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이나 청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3일, 6일, 9일, 3일, 6일, 9일 이 주기로 상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신천지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탈퇴하겠다고 탈퇴 신청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때 소가 넘어가서 상담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청년들의 요구로 탈퇴 신청서를 썼을 때 상담이 끝난 이후에 그 신천지에 빠진 청년은 다시 신천지로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탈퇴하겠다고 라 했을 때 신천지 교리 확인 및 신앙 점검 이 체크리스트로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에 확인을 하게 합니다. 탈퇴를 하겠다고 하는 이 청년의 말이 거짓말인지 진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달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 신천지 교리 확인 및 신앙 점검 이 체크리스트를 계속해서 3일, 6일, 9일, 3일에서 5일 단위로 계속해서 이 체크리스트에 답을 달게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청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참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천국에 들어갈 여섯 가지 조건, 자격 신천지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신천지에 입교만 하면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신천지 청년들에게 신천지 강사들과 복음방 교사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천지 성경 공부가 끝나고 신천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천지에 딱 들어가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여섯 가지 자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이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첫 번째가 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인가 예 나는 요한계시록 14장 추수된 자인가 예 나는 요한계시록 7장의 인을 맞은 자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신천지 청년들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4번 나는 요한계시록의 14장 12지파에 소속되었는가? 예. 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요한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은 자인가? 예. 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생명책에 신천지 교회의 교적부에 농명되었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신천지 교적부에 농명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열매가 있어야지 신천지 본부 교족부에 등록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집하 교회에 등록되는 것은 열매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신천지 본부 교족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자기 아래로 한 명의 열매가 열면 신천지 교족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스스로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나는 요한계시록 7장의 인을 맞은 자인가 인을 맞는다는 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외우고 통달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실상으로 비유로 다 알아야 되는 것 성경을 통달하는 것이 인 맞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고 입맞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여섯 가지 조건, 1번에서 6번까지 중에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3번, 나는 요한계시록 7장의 인을 맞은 자인가, 이 문제를 신천지에 다니는 신천지인들이나 청년들은 이 문제에 지금까지 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최근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보석으로 출감하고 나와서 옥중서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미 14만 4천 명의 제사장에 이게 완성이 되었고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청년들은 성경을 통달한 입맞은 자라고 그 책에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조건을 완성했다, 다 갖추었다 이렇게 믿고 신천지에 다니면서 구원자가 예수님도 구원자, 이만희도 구원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짜 신천지인들이라는 것, 가짜 신천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상담 신청서를 쓰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신천지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활동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상담 기간을 결정하고 상담 시간을 결정하고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신천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교리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이것 외에도 1000가지 정도의 이만희 교주의 거짓말, 역사적인 거짓말, 성경 해석의 오류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성경을 가지고 점검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내용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할 때 상담 스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신천지 청년들을 만났을 때 이만희 교주의 여자 문제, 이만희 교주의 재산 문제, 이만희의 교주의 거짓말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신천지 청년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신천지 청년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신천지인들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만희 교주에 대한 비방, 비난, 비판 이런 것보다는 성경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할 때는 첫 번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게시를 받고 써놓은 책들, 신천지 자료들을 다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이만희 교주가 게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책들을 비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 청년이 주장하는 내용에 성경 근거 구절을 성경 근거 구절을 제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이나 신천지 청년들이 성경 근거 구절을 제시했을 때그 성경 근거 구절의 해석의 오류가 틀렸다는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할 때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천지인들이나 신천지 청년들이 제시하는 성경 근거 구절이 있을 때그 성경 근거 구절 한 구절만 읽지 말고 성경 근거 구절의 앞에 문맥, 뒤에 문맥, 문맥 전체, 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요구하는 성경 구절이 신천지 청년이나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성경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에 빠진 신천지인들이나 신천지 청년들과 대화할 때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너가 말하고 있는 성경 근거 구절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신이 제시하고 있는 너가 제시하고 있는 그 성경 근거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자 그래서 그 성경 근거 구절의 앞쪽 문맥 뒤쪽 문맥만 정확하게 읽어 보아도 아 신천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옵니다 신천지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또 보혜사 은혜로 가르치는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스승이 바로 은혜로 가르치는 스승이 이만희 선생이다 이만희 교주다 그가 약속의 목자고 이긴 자고 언약의 사자고 내 사자다 그래서 이만희 이만이 교주를 통해서 많이 구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만희 교주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할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성경을 펼치게 합니다 성경을 같이 봅니다 신천지인들과 얘기를 할때그 근거 구절이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를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한이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을 성령이라 천사가 성령이다 성도가 성령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이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희 교주를 신천지인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깨달게 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파라크레토스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천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성도 자녀들과 함께 있게 하리니 성도 여기에서 너희를 제자들 열두 제자들 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여기에서 너희 제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또 다른 보혜사를 이만이 교주로 해석하고 이만이 교주를 너희 신천지인들에게 주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만 읽지 말고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같이 읽어 보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기서 보혜사와 성령은 곧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신천지는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인 이만희 교주와 함께한다. 성령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하나 된 존재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에 진리의 성령과 보혜사는 한 존재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 부분이 매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천지는 보혜사, 이만희의 육체와 진리의 성령이 하나된 존재다 이렇게 두 존재가 하나된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혜사가 곧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지 이만이 교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이만희 교주 자신 요한계시록이 이만희 교주의 자서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 천지창조라는 책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신학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요한 게시록은 이만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이만이 교주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신 이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한 존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이만이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 이 보혜사가 이만이 교주에게만 임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 성령 하나님은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셔서 임제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께서 나의 영혼을 만나셔서 나의 영혼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과 보혜사는 한 존재이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이 교주가 될수 없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만이 교주의 성경해석은 이만이 교주의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는 이 주장은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